내 빨간 초돈 신발 좀 찾아줘. 분명히 12시부터 2시 사이에 신발이 없어진 거야. 부탁한다. 알겠습니다. <웃음> 재밌어. <웃음> 역시 원피스 너무 재밌어. 고무고무 고무 코.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이제 원피스 봤으니까 다음엔 투피스 봐야지. 랄. 어?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 그래 그래 코봉이 왔네 코봉이 왔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어 그래 놀러 갔다 와어 엄마 아빠 TV 보고 있을게 네 엄마 알겠습니다 <웃음> 근데 코순이 어디 갔지? 코순아 어있니 어? 코순아 떡떡 코순아 오빠! 어 여깄니? 뭐해? 오빠 들어와 봐잘안 돼요 어 알았어 들어갈게 너 뭐하고 있어? 쟤 도대체 뭘 먹고 있어내 코가 터져버린 줄 알겠어. 오, 냄새. 아니 코순이 뭘 먹길래 냄새가 심한 거예요. 왜? 그래. 엄마 닮아서 응가 냄새 심하다고. 엄마도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 아이고 죄송합니다. <웃음> 빨리 놀러 갔다 와. 네, 엄마. 그래, 코순아, 오빠 갔다 오고. 으이! 아, 그러잖아 공기 너무 좋다. 어, 옆집 아저씨네. 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 아저씨 왜 울고 있지? 안녕 고마워. 아니 왜 울고 계세요? 아니, 내가 점심 먹으려고 슈퍼마켓 가려고 신발을 찾는데, 내가 제일 아끼는 신발이 없는 거야. 신발이 없어졌다고요? 어, 어떤 신발인데요? 아이, 너도 봤잖니, 그때 빨간색 내가 아끼는 조던 신발. 아저씨! 제가 그러면, 신발을 찾아드릴 건 어떨까요 아저씨? 어떨까요? 그래 내 빨간 초돈 신발 좀 찾아줘 분명히 12시부터 2시 사이에 신발이 없어진 거야 부탁한다 알겠습니다 어딘가 냄새가 나는 곳이 있을 텐데 저기다! 저기가 분명 범인이 있는 곳 같아 가자 봐봐 얼굴부터 봐 벌써 다 범인들이야 그치? <웃음> 어, 이 아저씨 수상해 보이는데 어... 이 아저씨가 범인일거야 아저씨! 아! 고모요뭐 하네? 아저씨 혹시 어 12시부터 2시 사이 뭐하셨어요? 나말이어우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 먹고 코잡지 이렇게 코를 굴면서 말이다 어. 아 진짜 확실하죠? 그럼! 그렇다면 이 아저씨 아니란 말이지? 어? 이 아저씨가 더 수상한데? 저기 아저씨 안녕하세요 사장님, 마법용 아저씨, 아, 안녕하세요. hello, 오? 외국인 아저씨다. 어, 나 영어를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a 아, r you 어, well, well, uh, twelve o'clock부터 uh, 어, two PM까지. what? h 어디 썼어요? what? 어디 썼어요? what? 어디 썼냐고요? 왓! 아이씨! 12시도 출신회지이사자는 거야! 어? 나밥 먹고 있었는데? 어, 아이씨. 형부 잘하시는데요? 잠깐만 보자. 이 아저씨도 그렇고 이 아저씨도 그렇고 우리 동네에는 범인은 없는 것 같아? 음... 좋아! 다른 동네로 가봐야겠다. 분명히 이 길로 차가 왔다 갔을 수 있어. 그러면 저쪽 동네 한번 떠나봐야지. 가자! 범인을 잡아놔! 보자! 아우 계단이 너무 가파라 여기네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음 어디지 어, 사람들이 많이 있어 다들 내 눈에는 범인같이 보이는데 음. 어 이어주 씨발 혹시 어왜 그래 꼬마야 야. 이거 조던 어 빨간색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어저 꼬마한테 물어봐야겠다 꼬마야 안녕 아유 안녕하세요 어어 어, 그래 혹시 너 빨간 신발 주워가는 수상한 사람 못봤니아 수상한 사람이요? 어 그래 못봤니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옆에 있는 애한테. 어 알았어. 아야얘구 아. 꼬마 안녕.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안녕하세요. 어 그래 뭐 인사 이렇게 기니? 꼬마야 혹시 너빨간 신발을 훔쳐간 사람 혹시 본적 있니? 아이고... 뭐... 뭐냐? 뭐라고 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정확히 천천히 얘기해 봐! 아이고... 아니 그거 밟려고 봤냐고 안봤냐고못 봤는데요? 장난해? 죄송합니다. 왜또 옹알옹알거려! 미울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조심해 어? 아저씨, 우리 동네 살았던 아저씨네. 저방구 아저씨가 왜 저기 겠지 아저씨, 아저씨, 혹시 12시부터 2시까지... 어디 있었어요? 아우, 냄새... 아가, 아저씨, 그러니까 아저씨, 혹시 그 빨간색... 조던 신발 못 봤죠? 두 가지 소리를 냈다니 오, 냄새. 아우 냄새 아우 죽겠다 진짜 다음에 아저씨 저희 코슬리랑 같이 한번 방구대기 해봐요 아우 냄새 근데 아저씨는 범인이 아, 아니란 얘기죠? 아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저씨 아우, 아우 냄새 아우 죽겠다 아우, 힘들어. 아 힘들어 도대체 범인은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아 진짜 어? 어저왜 멍멍이지? 멍멍아, 안녕? <목소리> 어 안녕, 어, 어, 대구? 어? 그래도 말을 이상 이사... 잠깐만. 이 상자네, 이건 뭐지? 아, 이 상자 뭐지? 오! 찾았어! 빨간색 신발 찾았다! 어, 근데 왜 신발이 여기 여기 있는 거지? 어? 야, 멍멍아! 너 이거 신발 어디서 났어? 이거 혹시 네가 갖고 온 걸? <목소리> <목소리> 너? 억울하다고너 <목소리> 말할 줄 아는 거냐 혹시? 이거 신발 니가 갖고 온 거지? 어휴... 어휴... 어휴... 어 있어서 물고 온 건데 물고 왔다고? 이런데 너이 신발 주인이 이 신발을 얼마나 찾은줄 알아? 너 진짜 신발 주인한테 가서 너 미안하다고 빨리 얘기해 노랍 nope. 일로와 어, 개야 노 nope. 아이 진짜 빨리 따라와 걔, 개... 아 안되겠다 아또 개뼈 다고또 준비해야겠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천무, 성모 마리아님 개뼈 따고 하나만 내려기아아 내려왔다! 개벽 따고 내려왔어! 와와 감사합니다! 우와 기도가 들어지다네개벽 따고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일로와봐 그렇지 네가 네가 훔쳐간 이 조던 신발 주인한테 갖다주자 따라와 개야 오우 오우 우가지고 개소리야 빨리 와 오우... 알았어 아싸, 신발 찾았다, 신발 찾았다. 아저씨! 오! 언니 신발! 오호호 고마워, 고맙다, 고마워. 아니, 신발을 도대체 어떻게 찾은 거야? 도대체 범인은 누구였니? 사실 범인은요, 아저씨. <웃음> 앉아, 너. 앉아. 사실 얘예요. 아니, 아, 범인이 강아지였니? 얘가 아무 생각 없이 아직 신발을 물고 왔더라고요. 이 빨간 조더 신발을요. <웃음> 아이, 난 그런지도 모르고. 하너 <웃음> 빨리 미안하다고 그래, 아저씨한테. 으 <웃음> 죄송해요. 제 <웃음> 지금 말하는 거니? 몰라요. 제 이상한 게. 야, 너 남의 집 들어가지 마. 또뭐 훔쳐러 가. 일로 와, 빨리. 아이, 못 말려. 어쨌든 아저씨 신발 받으세요. 아차. <웃음> 아저씨, 나중에 뵐게요. 어, 그래. 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코봉이 왔니 오 어, 어, 어, 뭐야 이아 어, 우리 코봉이가 그렇게 원한다니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럼 네가잘 키울 수 있지? 네와 신난다 오늘부터 개 너는 우리 집 식구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엄마